작품에 있는 브릭의 패턴은 다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뚫려 있는 브릭을 통해서 시선을 공유할 수가 있고 뚫려 있지만 벽이라는 구조물로 생각하게 되고 작품을 통과해서 보이는 어떤 대상과 작품을 통해서 보이는 풍경과 또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구조. 그러니까 사실은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뚫려 있는 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